향기동동 디디아로마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. 에너지를 주고 피로회복을 시켜주는 아로마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, 알아볼게요.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. 자, 오렌지는요.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주는, 아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이에요. 그리고 페퍼민트 또한 쿨링 작용이 있고 각성을 이렇게 시켜주는 작용이 있죠. 그래서 상쾌한 느낌. 어, 이두 가지 두 가지 에센셜 오일이 에너지를 주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쓰이는 오일들입니다. 우선요 어, 아로마 오일 디퓨저. 네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물 300ml 를 부어 주세요 보이시나요? 부을게요 자 그리고 물 300ml 를 부으신 다음에 어, 오렌지 오일 두방울 페퍼민트 오일 두방울 넣으셔도 되고요. 저같은 경우에는 어, 오렌지를 더 좋아해요. 그래서 음, 오렌지 오일 두방울, 페퍼민트 오일 한방울 이렇게 넣어볼게요. 이렇게 좀 변화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자, 오렌지 오일 두방울 넣었고요. 페퍼민트 오일은 두방울 말고 저는 한방울만 네. 이렇게 한방울 떨어뜨렸어요. 그리고 뚜껑. 자, 닫아주시고요. 이렇게 딱. 이렇게 채워주세요. <웃음> 그렇게 하고. 음. 디퓨저 버튼을 눌러줬습니다. 자, 보이세요? 저전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향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자 에너지를 주고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 오늘은 자, 이것으로 마칠게요. 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